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저희 정도 나이때는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직장인들 평균 은퇴 나이가 통계적으로 보면 50살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금리도 높죠 대출이자 많이 나가시죠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는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도 매우 희박합니다 자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은퇴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50대, 60대한테 어울리는데 요즘은 요 3, 40대들도 은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기가 또 미래가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3, 40대 주로 직장인들이 부업 또는 플랜 B로 자신의 은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분들은 조금은 다른 방법,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음,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섯 분이 계신데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기 힘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좋지? 다니쌤 근데 퇴직을 하셨다고요? 요번에? 어, 뭐 40대 중반부터 이제 퇴직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네. 아무리 이렇게 퇴직 어떤 이제 사업을 생각해봐도 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퇴직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 음. 마음먹고 있다가, 어, 명예퇴직. 그게 어. 이제 결정되면은 한번 신청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래 딱 걸려 가지고 어. 예, 그래서 이제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음. 예. 명예퇴직해서 하게 되면 회사에서 좀 돈을 주나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 28년 어. 넘게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예, 맥시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년치 연봉하고 음. 추가적으로 7천만원 네. 그래서 이제 약4 5 1,600여금 나온 어, 것 같은데 이제 세금 대고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 자녀들이 경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죠? 어 이제 대학생이긴 한데 음. 어 그렇죠 예. 일단은 그래요 네. 예. 뭐 요즘 애들 키우면서 생활비까지 한다고 하면 대략 한 4,500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최소 그죠? 음. 네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이제 4,500을 만들어 그 이상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고시원을 이미 계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 아, 예, 하면서, 예. 그래요. 얼마짜리 했나? 지금 4억 2천짜리 이렇게 계약을 음. 했고요. 그사억2천이면 뭐, 보증금, 권리금, 기타 비용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음. 이제 기타 비용, 그러니까 중개수료 음. 포함하면은 약 4억 2천5백 정도 되죠. 4억 2천5백 정도. 네. 어, 퇴직금 거의 다, 다 썼네요. <웃음> 원래는 퇴직금 어, 이내 네. 쓰려고 했는데, 네. 좀 추가될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큰 돈을 여기다 다. 하는 거 두렵지 않으셨나요? 그냥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두렵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금 네. 치르고 네. 어 이제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네네. 예상되는 수익이 대략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비용 제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러퍼 했을 때난800 정도 나온 거 같고요. 800 정도. 지금 거기가 만실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한9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네. 세전세전 음. 그러니까 네. 비용 제하고 세전으로 890. 네. 네. 네. 좀 시스템이 잡히면 내가 투, 투입한 시간 운영 관리하는 시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두 달간은 계속 이제 있어야 될것 음, 같고 네. 네. 상황을 봐서 한 일주일에 한반 음, 정도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좀 익숙해지면 조금씩 줄여 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웃음> 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하시고 이십 몇년 하셨으니까 네. 또 네네. 이제 삶을 좀 누리면서 사하시면좋겠어 아, 네, 네. 음. 지금 3 0 대시죠? 네, 맞습니다. 요번그 고시원 킹 수강생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요 삼십 <웃음> 대 <30대> 후반. 네. <웃음> 보통 3 0대 후반이면 이렇게 재테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쓸 텐데 지금 맞벌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벌이죠. 그 소득도 두분다 괜찮은 직장이라 될 텐데 왜또 이렇게 욕심을 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 네. 제가 그몇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네. 또뭐 시부모님도 퇴직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좀 두려웠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아,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이제 뭐 재테크 뭐 투자 뭐 이런 거에 좀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네. 있다가 그래서 이제 뭐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이제 좀 고시원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제... 그런데, 여성분이 하기에 이런 고시원형 상품은 굉장히 꺼려지는 거거든요. 남성들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고시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그 사회초년생 때, 네. 3개월 고시원에 산적 있어요. 어, 살아보셨 거냐? 네, 어. 살아봤다 보니까, 아, 요런 게 있구나를 알고, 그리고 고시원에 대한 편견이 아무래도 음. 일반적인, 일반 안 살아본 사람보다는 네.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 네. 지금 이제 계약을 하셨잖아요. 네. 그 어디 있는 거죠? 그건? 어,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군요. 안산, 어, 네. 안산. 그 창업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아, 안에? 저는 1억7천 오백만 원 들었습니다. 1억7천0 0 네. 거기는 이제 뭐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거다 포함해서. 네, 일억 칠천 오백. 그러면 대략 되는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어, 수익은 현재 예상으로는 한0 0만원 정도인데 400만 원 정도. 네. 조금 그입실를 조금 올려서 음, 한뭐 목표는 한5 0 0만원 정도로. 네. 네. 거기가 좀더 올릴 수 있는 여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러면 1억 7 5 0 0 들여서 4 5 0 0 정도 만들면 좋네요 네. <웃음>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거 할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수 그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음. 뭐 이것저것 그 경매라든지 네. 이런 다른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음. 제 주변, 주변에 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음. 이걸 보니까 네. 고시원이 있어서 음. 어, 이런 게 있어? 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제가 또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니까 중요하죠, 네.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음. 많이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아 이게 뭐든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죠. 이게 또 방법이 다 있구나 음. 그리고 또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뭐 멘토들도 음, 네. 몇 명이 이미 음. 포진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고 부모님도 할수 있는 음, 그런 맞아요. 게 뭐가 있을까 음. 하고 찾아보니까 육체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진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음. 부모님도 음, 그거 하면 괜찮다 네. 그러면서 어... 아버지 친구들도 하고 계신 분이 한명 계셨고 <웃음> 어머니 친구도 한명 하신 분이 계셨던 음.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게 현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니까, 음. 부모님 생활비도 충당이 될것 같아서, 네. 어, 부모님이 하시면은, 음. 그걸 제가 좀 도와서 같이 할수 있는 음. 사업이라고 생각을 그렇구나.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음. 지금 고시원킹님 강의 듣고 계시요 지금 몇 주차 끝났죠? 지금 4주차, 4주차? 5주차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3주차에 했죠. 근데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중요한 결정인데, 네. 어떻게 빨리 결정하시게 됐어요? 강의를 신청하기까지는 음. 거의 한 2월 초에 했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여기 이런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경우는 한 1월 말 그러니까 음. 음. 한 실제로 따지면 두달 정도는 음. 된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네. 그 마음속에서 그 네. 창업하는데 창업 비용이 들어가고 네. 음, 대략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가니까 보증금이랑 음. 그 권리금이랑 네. 합쳐서 3억 좀안 되는 2억 9천 5백 정도 6, 900, 되고요 네, 3억 들어갔고월 네. 네, 수익은 네. 한 500에서 한600 500.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건 비용 제하고 어. 순이익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순이익으로, 음. 네 순이익으로 다른 것들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텐데 네. 다른 아이템도 그 정도 나오는 게있을까이 정도 노력과 시간 투자해서? 제가 사업을 좀안 음,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 또뭐 소위 음, 말하는 대박을 치면 이게 음.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뭐 30%, 뭐 50%, 100%도 되는 네. 게 있겠지만 그렇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특성상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네. 내가 사업을 잘해도 음. 이게 방이기 때문에 필수제이지 그렇죠. 필수제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적자는 보지 않겠다. 음, 아무리 음. 안돼도 적자는 음.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큰 비용이라도 음. 투자를 할수 있을 그래을것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근육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지금 목표로하는 사업가.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학원이 남편이랑 저랑 둘이 하면서 네. 제가 저희가 학원이 있는 입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네. 내신 이런 수능에 음. 이제 관리형 학원을 찾기 때문에 네. 저희 부부가 하면서 아주 오. 잘 되었거든요 네. 어. 근데 어, 잘 되지만 음. 중 고등학생 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 교육열이 음. 높은 곳에 있다보니까 저희 개인 시간이 일주일 내내 없었던 아, 것 같아요 정말 예. 고생 많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에, 플랜 b를 준비해야 겠다 아네 라고 해서 근데 그 플랜 b를 뭘 할까를 많이 네. 찾아보셨을 거에요 네. 네.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셨나요 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가장 적게 내가 투자한 시간을 투자하고 음, 가장 시간 많은 네, 수익을 얻고 싶었다는 생각에 음. 그게 경매더라고요 경매, 처음에는 네, <웃음> <경매이> <웃음> 왜냐하면 적게 투자해서 수익이 음. 엄청 크다고 그쵸.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랑 맞물리니까 음. 이 경매시장이 어,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라 음. 느껴지고 그리고 경쟁률도 너무 세, 세고 음. 그러니까, 아, 이것도 아닌, 다, 보, 아니, 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으로 음. 이제 고시원이 뜬거예요 네. 예. 어. 근데 고시원을 많이 보셨다고요. 네. 예. 어.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었나요? 아, 제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고, 어. 예, <웃음> 좋게 말하면 음. 계획적이고 이랬는데 나쁘게 말하면 결정장애가 아, 있는 결정장애. <웃음> 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마음에 들었는데 음.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결정을 어. 못하고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 때문에 결정하고 싶어지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주변의 지인분이나 뭐 음. 예, 멘토분이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예.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 그래서 예. 그 멘토가 고시원킹님이 되셨나요? 아, 네 음. 예. 아주 잘선택했다어요 그래. 오늘 가 음. 얘기를 예. 하셨다고요? 어, 예, 예, 예. 어디 있는 건데요? 아, 성남이요. 성남. 예. 그러면 이제 대략 들어가는 총비용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여기요? 아, 2억6천. 2억6천 정도? 네. 예. 음, 그러면 대략의 운영 수익, 비용 차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될것 아, 같아요? 아요600 잡고 있어요. 600이요? 네. 예. 오,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는 요거 예. 해놓고 나서 안정화 되면 예. 아, 삶을 즐기면서 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한0년 한 음. 정도부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 예전부터 이제 돈을 돌리는 그런 해서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음. 이제 매수 같은 거를 네. 관심 있게 보고 좀 이제 했던 경험들이 좀 어, 있어요. 재테크 좀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음.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세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그 월세를 받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전세로 이제 그 갭투자보다 현금으로는 그때도 되게 중요시해서 음. 무조건 다 월세 투자로만 이제 그래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어, 아파트를요? 네네네. 어. 그 이제 14년도인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현금으로는 굉장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음. 이제, 근데 아파트는 이제 그 동매로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음. 네. 거기 이제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음. 대출의 한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또 직장 생활 하고, 어... 뭐또 이제 창업해서 뭐 카페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어, 그래요. 많이 하셨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항상 유튜브로 이제 이런 재테크 관련된 음... 분들의 걸 굉장히 많이 보다가 한 그래요.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네. 이제 고시원에 대한 걸 이제 어...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요. 돈이 없다 보니까. <웃음> 음... 네, 그리고 또 아파트도 막혀 있어서 아파트를 팔고. 아, 그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그 이제 고시원을 해보자라고 음. 생각하면서 회사를 또 다니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다니다가 어, 그때. 네. 이제 도저히 이제 회사로만 이제 다니기가 좀 그렇고 음. 고시원을 이제 우리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네. 아파트를 팔리기 기다 리다가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안 팔린 거죠. <웃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도 이제 올라 있고 좀 애매, 매매가 매수가 다죽어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음. 어, 그냥 아파트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그걸 다 이제 끌어와서 그걸로 이제 고시원 창업할 음. 때 이제 보태 쓰자하는 음. 생각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재테크 이 고시원 말고 다른 것들은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을 따질 때제 가진 돈에서 음. 어쨌든 회사를 안 다니고 네. 제가 그만큼 수입을 벌어야 되잖아요. 음, 네. 그 돈으로는 어떤 걸 해도. 힘들고 사실은 경매 쪽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매요. 네. 네. 근데 경매는 준비기간이랑 그리고 음. 대출로 끌어서 기는 조금 애매한 부 분도 있다고 그 생각을 해서 되죠. 그래서 네. 우선 기본적인 고시원으로 음. 기본 현금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음. 하면서 고시원을 더 늘려나갈지 네. 아니면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로 음. 넘어갈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구시한 그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부동산 재테크도 해오셨고 해보니 현금흐름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안정되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 스텝은 이걸 하나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매를 이제 안정된 현금흐름이 나오면 경매에 도전해서 또 네. 그쪽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직 거기는 이제 그렇죠. 예, 물음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예 지금 이제 수업이 4주차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요번에 어, 하신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 있어요. 부천. 총 투자비는 얼마 들어갔죠? 1억 뭐, 1억 8,600 정도 들어갔는데, 근데 네. 이제 뭐, 이제. 수수료랑다 터지면 음, 1억 9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9천 같아요. 1억 9천 정도. 거기 에 이제 네.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이따 수술 다 포함해서. 네, 네. 다 포함해서. 그럼 한 1억 9천. 뭐, 넉넉하게 2억 들어갔다 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운영하면서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 될것 같아요? 현재는 만실 수익으로 음, 계산해 봤을 때는 네. 700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이요? 네네. 네. 그리고 음, 이제 만실이 아니고, 이제 제가 80% 정도 계산해 보니까 음, 한450 정도. 450. 네, 400 음. 초반대라고 생각하고, 음, 이제, 운영을 좀더 잘해서, 이제, 한, 이제, 한 500선만 유지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요번에 어, 그 많은 분들이 창업하셨는데, 창업비용이 제가 알기로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예, 얼마 예. 정도 들어갔어요? 1억이요. 1억? 예. 어, 1억 가지고 할수 있는 곳이 있었나봐요? 어, 예, 어, 예, 어떻게 고시원 킹님 그래. 덕분에 그래야. 되게 잘 찾게 돼서 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에 있는 거죠? 9천이요. 그럼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 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거죠? 잔금은 4월 13일이요. 4월 13일. 대략 운영하면서 예상 수익이 나올 텐데 어느 네. 정도 될것 같아요? 한3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00 정도. 예. 오피스텔이나 상가 1억짜리 하면 예. 3 0만원채 한다니까 네. 그거 10배 이상은 예. 되네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운영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사실 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꾸미고 네. 좀 수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음. 그런 걸좀 좋아해서 네. 뭐제 노동력도 좀 투입하고 음. 또 제가 안 되는 건 전문가님들한테 음. 또 도움을 얻어가지고 하면 네. 충분히 해서 뭐할수 있을 거라는 일단 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 그리고 고시원 임장도 엄청 다녔는데 많이 다녔어요. 예, 어. 다니면 어. 다닐수록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임장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 제가 보기에 이거 한번 하시고 나면. 예. 아 이런 고시원 전문가로 앞으로 활동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예. 임장을 얼마나 다니셨어요? 제가 하는 부천 그 지역은 거진 부천 그래요? 지역은 거의 다 다녔고요. 예, 서울도 뭐한 서울도 한 스무 군데 정도. 음.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거 이력조사 네. 하나 했는데 이 다음 목표는 또 뭐예요? 다른 제 재테크 분야가 많잖아요. 네네. 아,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일단은 이거를 해보고요. 제 음. 목표만큼 좀 성과가 나오면. 네. 고션 창업을 하나를 더 하나 더 하고 싶어요. 하나 더 수익으로는 괜찮은데 선뜻 해지지가 않잖아요. 예.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두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었어요? 어, 솔직히 두려움 그런 거보다는요 음. 아,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궁금한 일단 점? 내가 해서 할수 있을까 하는 음. 궁금한 점하고 일단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어, 예. 그 어. 그리고 제가 겨, 이거 하게 된 계기가 경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경매나 이런 부동산 음.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업에, 임대업 중에 작용? 제일 그렇죠. 작은, 제일 어려운 그렇죠.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제가 앞으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제가 앞으로 할수 있는 임대업 이런 쪽에도 맞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 고시원 하다가 다른 임대업을 해보시면 이미 이제 잔군역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은 아주 쉽게 하실 겁니다. 예, 예. 고시원 두 개, 세개 하시고 또 경매로 예. 또 재택하셔서 구제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보셨나요? 어떠세요? 어, 해볼 용기가 생기시나요?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없다면 이분들과 같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